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아반떼 AD 스포츠 M&S n 그릴 튜닝입니다 스포츠라는 이름에 걸맞게 잘 빠진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AD 스포츠입니다 순정 그릴도 멋지긴 하지만 조금 더 스포티한 외관으로 변경하고자 입고되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으로 전방 센서가 달려있는 차량인데요 새롭게 달릴 그릴에 옮겨질 예정입니다 준비한 제품은 M&S n 그릴과 번호판 하단 의동 킷입니다 아반디 AD 스포츠에 맞게 제작된 전용 상품이며 AD 노멀용 제품과는 호환되지 않습니다. 전용 번호판 키트를 사용하여 더욱 멋진 외관으로 바뀔 예정입니다. 작업 시작하겠습니다. 범퍼 탈거 전 마스킹을 꼼꼼히 해 흠집을 방지해줍니다. 조심스럽게 프론트 범퍼를 탈거하고요. 기존 그릴을 탈거합니다. M&S 그릴로 교체했고요. 교체 완료된 모습입니다 순정 그릴에 부착된 센서도 옮겨주었습니다 장착 전에는 유격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장착하게 되면 사라지게 됩니다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 가드를 부착 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 고정시켜줍니다 범퍼 가드는 그릴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범퍼를 장착 후 번호판 하단에 동키까지 달아주면 작업은 종료입니다 완성되었습니다 M&S n 특유의 입체적인 그릴로 인해 더욱 스포티한 아반떼이디 스포츠로 탈바꿈했습니다 전방 센서도 잘 작동하고요 가변 배기도 함께 장착했는데요 자세한 작업기는 우측 하드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 아반떼이디 스포츠 M&S n 그릴 튜닝이었습니다 해당 작업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정보를 통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